안녕하세요. 저는 성격이 밝고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내 인생에서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것이 있다면 주식 투자와 연애가 아닐까 싶다. 일상적인 하루 속에서 내 여자친구는 내게 충분한 활력을 준다. 회사에서 지쳐있을 때 몰래 보내는 카톡기로 날아오는 응답. 주식으로 기분이 잡쳐있을 때 그녀와 만날 약속시간을 기대한다. 하지만 가끔 서로가 양보할 줄 모르고 직설적이고 자기를 더 배려해달라고 요구해서 늘 다툰다. 하지만 그녀가 애교를 한번 부리고 나면 한번에 쓰러져버린다. 한심한 나. 여자한테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다. 주식이 날 외롭게 만들었나. 점점 들어가는 나이가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것일까. 부려오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내가 조금은 빠져 있다는 거. 그녀를 만나면 주로 여의도 한강 고수부지로 갔다. 서울, 근교나 남산에도 갔지만, 주말이면 어디 나갈 장소도 마땅치 않았고,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는 것은 늘 전쟁이다. 처음에는 과천 미술관이니, 강릉이니 여러 곳을 전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도 피곤해졌다. 겨울 한강은 스산하지만, 그래도 두껍게 겨입거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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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선을 지나가듯 얼굴 표정 도 서로 어둡기만 하다 생각이 많아서 일 거다 귀가 시려 왔다 차가운 그녀의 손에서 냉기까지 타고 왔다 평상시 말이 많던 그녀도 별말이 없다 나도 그랬다 추워서 근처에서 커피를 파는 아줌마한테 따뜻한 차한 잔을 먹었다 그렇게 한한시간을 백사장을 거닐었다 오빠 사는게 왜 이렇게 힘들지 어제부로 계좌에 있는 모든 주식의 70%를 팔았다. 나머진 장투다. 가치실적주에 투자된 것을 남겨두고 이제 주식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나. 4년간의 주식 성적은 한 2천여만원 마이너스. 몇 개월치 내월급이다 그나마 이번 장에서 한 2천여만원을 회복해서 그 정도다. 만족한다. 처음에는 급등주를 또아다녔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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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들은 이제 바람처럼 그리고 다시 혼자다. 그녀가 사준 향수 보스의 진한 향이 진동하는 내방 안에서도 4월의 향기는 여전한데 내 희망은 어디서 반복되는 일상 주식 그리고 권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래 좀더 몰두하련다. 4월의 끝자락에서 내 희망은 눈을 감은 두터운 어둠 속을 그잡고 희미한 빛처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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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오질 않는다. 1.5리터 콜라 라이트를 1리터쯤 마신 것 같다. 오전 1시 40분. 카페인 때문인지 잠이 오질 않는다. 어제는 휴가 첫날인데도 반나절은 책상머리 컴퓨터에 앉아 HTS를 켜놓고 주식에 몰두했다. 12시 집을 나왔다. 어색함. 평일에 집에 죽치고 있다가 대낮에 나오니 뭔가 어색하고 그렇다. 자의식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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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중간중간 주식 생각이 나는 건 주식 중독이다. 아니다. 확신이 없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탓일 거다. 후배 기자 녀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사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30분 뒤 연락이 왔다.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세부적인 최근의 회사 사정에 대해 알려주었다. 세력주인거는 매매 형태나 부장 동시호가 때만 지켜봐도 금방 알수 있다. 만만치 않은 이상한 매수세도 냄새가 난다 수익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매도 주문을 냈다 한달 전이다 거래 정지 주식을 가져 본 적이 있다 거래가 정지 되었다는 것도 뒤늦게 알았다 사장 놈이 횡령 했었다는 이유였다 과거건 현재든 아무튼 그건 충격이었다 잠이 안 왔다 내돈2500여만 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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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잔량이 적다. 장이 시작되기 1분 전 하한가에서 탈피한다. 다행이다. 팔렸다.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날은 보합으로 끝났다. 다음날부터인가 상한가다. 삼상을 가더니 요즘은 내가 판 가격의 3배쯤 와있는 것 같다. 처음엔 불쾌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어제 매도한 주식도 모른다. 돌발락제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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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상에 걸어놓고 나와서 집에 돌아와 보니 모두 체결돼. 그걸로 400여만원 수익이 나서 세임세임이다. Same 저녁때 근처 재래시장에 갔다. 수박을 샀다. 16천원짜리. 포도 2만원. 자두 5천원. 옥수수 3천원. 박카스 5천원. 이것저것하니 5만원 정도다. 5만원이 그렇게 푸짐한 것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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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홀가분하게 주식은 내게 조심하지 않으면 인생 거래정지도 될수 있다는 걸 며칠 새 알려줬다. 아무리 수익이 높다 해도 한순간에 그런 리스크를 안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에 연휴 마지막 날이다. 깨보니 10시 반이다. 아직 세수도 안 했다. 음악을 검색하여 골라 듣는 중이다. 심수봉에 나의 사계절이 나온다. 바다 바람 불어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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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같은 종목 추천 받아가지고 3천만원이 1천5백만원까지 됐다가 2천만원 될때다 털었다. 투자유유의 관리종목 그런거 죽어도 안산다면서 그날 8월 10일인가 무언가에 홀려 그것도 3만주나 샀다. 천원이었지. 아마 그때가. 무슨 생각에서 관리투자유유의 종목을 3천만원 대체 샀는지 나도 이해가 안된다. 무언가에 홀려도 단단히 홀린 듯 싶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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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도착하면 또다시 hts를 켜놓고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했다. 천원 자리가 530원이 되는 날. 그날도 하한가 잔량이 100만 주가 넘었다. 아. 양아치 새끼들. 입에서 욕이 나왔다. 병신처럼 이런 개그지 같은 종목을 사다니. 내가 한심스러워졌다. 연락을 취했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했더니 개미 떨구기란다. 개미 떨구기. 미미 해도 해도 너만 해. 그날 두시경인가 정통부에 일이 있어 광화문으로 나갔다. 두시 20분경인가 지인한테 전화가 왔다. 하한가가 풀렸단다. 일순간 고민했다. 540원에 팔아서 1500이라도 건져야 하나? 아니다. 조금 기다려보자. 다행히 HTS가 옆에 없었던 게 다행이다. 있었으면 아마 다 던져버렸을 거다. 그날은 540원인가 하한가 보다 5원 높이 끝나 있었다. 다음날 내가 주식 시세판을 켜놓은 걸 며칠째 보던 옆에 선임 연구원이 내게 물었다. 수석님 좋은 거 있으면 나도 하나 주세요. 째려봤다 이 새끼. 김선임 돈 얼마 있나? 한300 있어요. 그래? 그럼 지금 사라. 잽싸게 HTS를 켜더니 5천 주 정도 매수했다고 한다. 550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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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철 안에 이쁜이들도 눈에 들어오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갔다. 아직도 9월이지만 여자애들은 자길 보아달라고 꽉 끼는 치마에 팬티선이 보이게 다닌다. 그런 애들은 보통 쪽방이다아 그런 것 보고 있으려면 성욕이 솟아오른다. 그렇다고 개처럼 걔네들을 쫓아갈 수도 없고 빨리 결혼해야겠다. 암튼 그렇게 돈을 잃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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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살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섹시하다. 아, 이게 이 실패인가? 성공인가? 주식 중독증을 이제 치료해야 할 때가 온것 같기도 하다. 샤워하러 가야겠다.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바하나 베토벤도 들어보고 가슴벅찬 가을 공기를 숨 쉬고 어린아이들의 맑은 눈망울과 높고 푸르른 하늘을 한번 가슴에 담아 보아야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